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5시 17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딸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휴대폰이 꺼져 있다 이런 게 실종신고의 취지였습니다. 수많은 경찰력과 119대원들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5시간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조금 전 12시 36분 시간으로 연합뉴스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 북악산의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라는 뉴스보도가 떴습니다. 우선은 그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숙연한 마음으로 잠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이런 상황까지 갔는가? 이유가 드러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가 검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식으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넣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끊임없이 성추행을 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상한 사진도 많이 보냈다. 뭐 이런 그 주장이 현재 접수되어서 그 고발 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오늘의 이 죽음과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불 10년이라고 그랬나요? 끊임없이 지금 여당에서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하나하나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8년 3월 5일 JTBC에서 김지은이라는 당시의 안희정 충남지사의 비서가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미투를 한 거죠.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비서에게 행할 수 있는 강압적인 방법 불에 인한 어떤 성적인 폭행 또는 추행 이런 것들이 유독 여권에서 많이 퍼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건도 있었죠. 서울시장의 이런 모습, 나이로 보나 서울시장이 가진 어떤 지위의 중요성으로 보나 사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여비서를 추행한 그래서 그 여비서가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고소, 고발까지 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정권 들어서 일어난 이런 그 국지국지한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강해질수록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에 오고 가는 그런 공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상식의 괴를 되게 많이 넘어선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권 정권이 결국 그 운동권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모든 것을 아마추어적으로 운영을 했고 사실상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는 거 자신들의 내부에 전문가가 없으면 외부에서라도 전문가를 끌어들여서 그래서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가야 할 텐데 의심이 너무 많은 거죠 내 편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한솥밥을 먹고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부대끼고 이렇게 하면서 우여곡절을 함께 겪었던 사람이 아니면 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상 하나같이 장관이든 차관이든 거기에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비전문가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하며 여러 가지 그 실패한 정책이 경제의 ABC를 조금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안 쳤더라도 그런 정책이 나올 수가 없었을 거라고 들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무리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질러 나가다 보면 결국은 뭔가 큰 실수들이 중간중간에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만의 색깔로, 여당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 나라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이 상황을 계속 이게 이렇게 가도록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복병처럼 사고는 터지게 마련이고 무슨 일인가가 벌어져서 정권의 민낯, 잘못된 비리에 세세한 면들이 불현듯 드러나는 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30년을 또는 100년을 민주당이 해먹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불과 몇년 사이에서도 여권 내부에서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이상한 치졸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일들이 정말 정말 많이 이 정권 들어서 특히나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했죠. 그것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도 뭔가 석연차는 이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같은 차기의 대권을 노릴만한 그런 사람이 어이없게 미투 사건으로 제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어쨌든 어이없는 이런 미투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까지도 사실은 미투 사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다른 것은 다른 이유는 지금 현재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박원순 시장의 사망은 여권 전체에 대한 경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대선이 있기 전까지 무슨 일인가가 계속 벌어질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짜놓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사건은 일어나게 마련이고 비리는 드러나게 마련이고 권력은 쓰러지게 마련이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바르게 가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정권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바라왔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제2, 제3의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이것은 여권 전체에 대한 거대한 경고다.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국민을 생각하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라는 하늘의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